안녕하세요 저는 왁킹 댄서 안지민이라고 합니다 웃는 게예쁘요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춤을 췄냐면 중학교 2학년 2018년도 쯤에 시작을 했고 오늘은 왁킹이라는 장르의 동작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기본 동작 중에 트월이라는 동작이 있는데 원투 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야 되고요 대각선으로 가야 되고 뻗고 이렇게 넘기는데 여기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차이가 있어야 돼요 하고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시면 됩니다 왼손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키포인트 주먹이 들어갈 수 있을 때 이때 사이 딴딴딴 딴, 딴. 그리고 이제 발동작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뭔가 이 워킹에는 팔이 쓰는 게 많다 보니까 뭔가 발동작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이렇게 막 조금 흥에 맡겨서 나오는 탭이라고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본기에서 조금 더심화된 프리스타일에서 할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툴 데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걸 더 빠르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거보다 더 빠르게 하면 이 동작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시죠? 어, 땀이. <웃음> 그리고, 춤추고 싶은 아이돌이 누구신다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전 지드래곤이요. 저는 지드래곤. 제 영원한 아이돌. 설명이 아주 착착 감겨요.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춤을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저는 사실 많이 안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웃음> 귀한 시간 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니니, 더 많이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상하지만 마지막 춤을 추면서 인사드릴게요. 다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나중에 인스타로도 많이 물어봐주세요.